요즘 김장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장을 할 때는 장씨가 허리를 굽히고 있어서 통증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목과 허리를 자주 스트레칭해주는 것만으로도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 갖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 0 4 1회 로또 총판매액 1 0 5 3억 원, 1등 당첨금 234억 원으로 25분이 당첨돼 1인당 9억 4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 0 2 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2조 1,569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청소년 야간 보호사업 현장 찾아갑니다. 전북 장수의 한 지역아동센터. 이곳에선 교과 학습부터 예체능 수업,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야간 보호 사업은 복공 기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저희 장수 지역 내 아동들에게 방과후 수업 및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 학습뿐만 아니라 특성화로 한자 바둑, 우쿠렐레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바로 바둑 수업입니다. 문제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 누가 맞칠까요 네. 바둑을 두으로서 공간력이 넓어지고 따라서 바둑을 즐기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집중력, 사고력, 응용력, 수리력 공간 지각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올해 참가한 바둑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도 거뒀다고 합니다. 영양 만점 저녁 식사 후 안전 귀가까지 아이들의 하루가 마무리되는데요. 센터에서 바둑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지만 센터에서 더 다양하게 배워서 그래서 많이 많은 수업을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요. 조건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택이 넘치는 그리고 마음 따뜻한 신입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네, 정영환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내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나운서가 되고 동료들과 함께 뜻깊은 활동을 하셨죠? 네. 한글날을 맞이해서요. 글을 모르시는 할머님들을 찾아뵙고 한글을 읽고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함께 시를 지어 낭송회를 진행해봤는데요. 할머니분들께서 인생이 담긴 시를 낭독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명받았고 또 추억을 선물해드린 것 같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대학생 때는 방학 때마다 다른 전공 친구들과 지식 봉사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오지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전공 체험의 기회를 주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어, 또 저도 단칸방에서 꿈을 키워 아나운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시대에 외면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방송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찾아온 당첨의 행운을 지혜롭게 나누시면서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제 1042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3번.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14번이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행운의 볼몇 번일까요? 34번.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23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5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15번. 2등 보너스볼도 추첨합니다. 4번. 제 1042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43번, 14번, 34번, 23번, 5번, 15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4번입니다. 지금까지 정영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